안녕하세요. 시토브리 먹거리TV입니다. 두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생태와 재배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거고요. 이 두릅은 참두릅이라고도 알죠. 산에는 누가 돌보거나 가꾸지 않아도 두릅나무가 저절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자란 나무인데요. 다른 풀하고 경쟁해서 이렇게 어, 밀리지 않고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를 좋아하는 양지성 식물이라고 할수있고요 물빠짐이 좋고 어, 약간 배탈진 그 평지보다 배탈진 곳을 좋아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3-4년 정도 지나면 새순을 채취할 수있고요 두릅나무가 잘 자라는 환경은요 해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키큰 나무가 베어진 벌목지나 또 계곡 근처 해가 잘되는곳 또는 이 너덜경 인도 등산로 부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순이 이렇게 자랄 때 자세히 보시면 눈물 같은 것을 이렇게 흘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생명 탄생에는 이렇게 상고의 고통이 다 있는가 봅니다. 빛을 눈을 젖히면서 이렇게 새순이 이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순은 이렇게 살아 움직이듯이 아주 역동적으로 자라는데요. 폭풍 생장을 하고, 어, 한눈팔세에 쑥쑥 자라서 이, 하, 자칫하면 채취 적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너무 어린 것은 약간 떨은 맛이 있어서 입맛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적기 채취가 중요하고요. 예, 한뼘 정도 자랐을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지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은 약간 갈색을 띄고 음지에서 자라는 것은 이렇게 녹색을 띄는데 맛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룹은 청정지역에서 자라는 천연식품이라고 할수 있는 인기 산나물이죠. 이 가지 재배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지를 50에서 60cm 잘라서 단어를 묶어가지고 비닐하우스 같은 온실에서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물을 주고 40일에서 50일 정도 키우면 새순이 자라는데요. 그것을 이제 채취해서 시장에서 출하됩니다. 이 1월에서 3월에 시장이나 마트에서 판매되는 것은 가지재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무가지가 길게 남아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4월이 되면 노지에서 출하되는 것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시장에는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죠. 예전에는 이렇게 지프로 묶어서 어, 엮어서 이렇게 판매되는 모습이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트레이 포장이 일반적이죠. 데쳐서 어, 다양하게 요리해 드실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숙회가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산나물 축제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막걸리와 튀김 요리를 세트로 판매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번 맛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 세수는 여름에도 이렇게 채취해서 판매되기도 하고 드실 수 있는데 본 것보다는 약간 쓴맛이 강합니다. 이제 5월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영양생장을 시작합니다. 어, 키큰 나무가 이제 해를 가리기 때문에 햇빛 경쟁을 해야 되고 키가 낮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숲속은 조용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릅도 아, 실수 없이 새순을 아, 밀어 올리고요. 또 이제 여러으로 접어들면 이 태풍이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잎과 가지가 상처를 입기 쉽상입니다. 그 상처 부위로 이제 병균이 침투가 되면 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거든요. 그래서 두릅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는다고 이렇게 푸념 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렇게 곱게 단풍이 들어 보기 참 좋습니다. 아, 여름으로 접어들면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아주 자잘해서 자세히 보셔야 이렇게 수술과 암술이 눈에 띌 정도입니다. 씨앗이 맺히기는 하지만 발화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대개 뿌리를 2-3년생 뿌리를 20, 10cm 정도 잘라서 땅에 묻는 방식으로 이렇게 삽목을 하는데요. 그게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삼월에 3월에 2-3월에 이렇게 나무를 심는 것이 가장 좋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